생일 파티 초대장 만들기 프로젝트 받기를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인트로 선택, 내 생일 파티에 초대할게. 다운로드입니다. 내 프로젝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클릭하고 모든 필요한 에셋은 다운로드 받습니다. 타임라인을 넓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은 스티커와 클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수정할 게 아니라 많이 수정할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수정할 것은 사진 혹은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서 여기 초대창 앞부분에 넣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준비해서 길이 길이를 맞추고 어, 지금 이제 인물 인물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인물이 너무 작게 보이니까 크롭을 사용해서 일단 인물 위주로 잘라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해서 인물을 확대해 줍니다. 앨범 만들기에서 했던 것처럼 사진을 폴라로이드 스티커 뒤편으로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폴라로이드 틀 안에 사진 혹은 동영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타임라인을 이동해서 다음에 할 작업을 살펴봅니다. 저 지금 29라고 써있는 스티커 있습니다. 요 스티커 정보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파티라는 스티커입니다. 이것을 저는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생일 축하 파티에서 숫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 선택하시고 앞에 있었던 것은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위치 맞추어 주고 내 뒤에 것도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삭제하고 교체해도 되고 먼저 추가를 하고 나중에 삭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스티커 생일 네, 생일 축하 파티에서 숫자 스티커 추가합니다. 그런데 앞에 먼저 했던 것은 이 숫자 스티커에 인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었습니다. 파 효과를 주었는데 저도 똑같이 파 효과 애니메이션 주겠습니다. 6에도 주고 0에도 인 애니메이션 파 효과를 주겠습니다. 클립들이 여러 개일 때 동시에 끝나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저는 앞부분 새로 추가한 것을 조금 길이를 늘린 다음에 빨간 기준선을 맞추고 그 뒤에 부분을 이렇게 앞 기준선 쪽으로 당기면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이번엔 메시지를 교체, 수정, 수정하겠습니다. 수정 여기 텍스트니까 텍스초, 텍스트 쪽에 그러니까 노란 노란 클립이 텍스트이니까 노란 클립에서 찾아서 수정을 해줍니다. 제 나름대로의 그냥 문구를 작성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한글 한국어 서체가 아니라서 저는 한국어 서체로 좀 예쁜 서체로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색 칼라도 바꿔주고 그림자도 주고 마음에 드는 서체로 디자인을 해줍니다. 크기, 위치 잘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구는 어, 장소 장소를 문구로 작성하겠습니다. 영문하고 한글하고 이게 디자인이 같지 않기 때문에 영문으로 된 것을 한글로 고칠 때는 한국어, 한국어에서 예쁜 서체를 골라서 디자인을 해주면 됩니다. 장소 수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간 시간 문구 작성해주고 디자인 디자인은 똑같이 그 그러니까 앞에 뒤에 똑같이 해주어도 되고 뭐 나름대로 그냥 다르게 예쁘게 본인이 디자인 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는 예쁜데 한글은 영 예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어로 그냥 똑같이 바꾸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색상을 조금 더 바꿔 주겠습니다 이거 다음에는 이거 요일을 표시한 건데 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스티커 다 삭제하겠습니다 다 삭제하고 여기에 새로운 거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크로마키로 된이 풍선 터지는 영상이 있는데 저 이거 풍선 터지는 게 예쁘지 않아서 다른 걸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저 하트, 하트가 날리는 영상으로 선택을 해서 크로마키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크로마키가 검정색이라서 이 빨간색이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데 이거를 다시 크로마키에서 수치를 조금 조정을 해 주겠습니다. 네, 완전 빨간색이 아니라 검정색이 조금 섞인 붉은 하트라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냥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문구 작성하겠습니다. 마지막 문구 수정.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요 한국어로 서체 바꾸어 주고 디자인 하겠습니다 색상도 바꾸어 주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초대장은 화면 비율이 1대1 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보거나 세로로 보거나 아마 똑같이 보일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거 음악 이 처음에 다운로드 받을 때 음악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는 삭제하고 다른 음악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네, 음악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여기 면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리고 끝부분에 여기 문구가 너무 넓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세 줄로 짧게 가겠습니다. 프식젝트 바퀴로 예쁜 초대장 편집해 보았습니다. 예쁘게 사용하세요.